안녕하세요 아치앵컬 이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플레이트사에서 나온 어, 전동 키트들 소품들을 소독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파워플레이트는 저희 센터에서 운동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어, 큰 플레이트가 어, 진동이 나오, 만들어지는 운동기계예요 그 운동기계에서는 뭐 100번 스쿼트를 해야 된다면 은한 음 20번 정도만 하셔도 20번, 30번 정도만 하셔도 100번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운동기계고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계예요. 그 회사에서 나온 전동건, 전동펄스, 전동폼롤러, 전동, 전동, 전동, 전동 땅콩볼 이런 것들 있어서 저희가 제가 직접 제돈 주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 전동건인데요. 펄스라고, 파워플레이트 펄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아마존 닷컴에서, 어, 달러로는 299.99불. 거의 300불이죠. 그래서 300불이면은, 하나로는, 어, 음, 30, 36만원. 36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수입되어 있는, 수입되는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거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 전동 폼롤러. 폼롤러는 회원님들 집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폼롤러 좀 길죠? 짧은 폼롤러도 있는 거는 아실 거고, 그것보다 더 작아요. 조금 무게는 있지만, 작아서 휴대하기 되게 편하실 것 같고, 요거는 99분. 99불이니까 100불, 100불이면 은 12만원 정도예요. 음. 그리고 이건 땅콩볼이에요. 네, 땅콩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땅콩볼 그냥 하셔도 그냥 시원하잖아요. 근데 진동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이거는 99.99불, 네, 100불이죠. 그러니까 는 12만원 정도 어, 됐고, 우리나라 들으면 당연히 조금 더가격 올라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 한번 열어볼 거는 이 펄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 쫙 열으면 안내 책자가 이렇게 있고요. 안내 책자 이렇게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 사용 방법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옆에 당연히 다른 땅콩볼이랑 폼롤러랑 파워플레이트, 조금 간이용. 저희가 있는 건 스튜디오용이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버전, 물건들도 있어요. 되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요거 뭐 머리 여러가지 있는거 있고 이게 헬스 본체예요. 제가 살 때만 해도 빨간색만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블랙 버전도 있더라고요 빨강이로 저는 구입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온오프라고 있어요. 음. 온오프를 문을 열으면은 뒤에 빨간불이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하면은 일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되는거 음 응. 되시고 키트들은 이제 앞에 머리를 다는들이 드 6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큰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거, 마이크처럼 생긴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는 이렇게 앞에다가 꼭 눌러서 징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시원해서 음. 자, 뺄 때면 꼭빼시면 돼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조금 작아요. 작은 마이크.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까 거보다는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둥글넉적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넓은 면 고무 같은 거예요. 앞에는. 음, 시원해요. 음. 셀프 마사지 할때 손이 너무 힘든데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거 좀 아파요. 이거는 딱딱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뭐, 집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요. 음. 목 같은 데도, 이런데 이렇게. 흰공 같은 데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는 아까 거랑 비슷한데 얘는 조금 딱딱한 플라스틱 제형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고무같이 생긴 거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강력한 거 손끝처럼 생겨가지고 아파요. 근데 시원하죠? 얘 같은 데로 해가지고 다리 이런 데 이렇게 하면은 시원해요. 네, 쭉쭉쭉쭉. 음, 시원해요. 그래서 당연히 운동 전이나 운동 후 또는 어쩔 때좀 귀찮을 때 운동하기. 좀, 애, 하, 좀 애매하고 할때좀 어깨나 뭐 종아리 많이 부었을 때 뭉쳤을 때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이완하실 수 있거든요. 음. 운동만 한다고 어,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적절히 릴리즈 프로그램도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거나 제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은 직접 구매해보고 어, 회원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피드백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음. 자, 그 다음으로는 회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폼롤러. 전통 폼롤러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사기 전에는 자주 해서 나온 이 폼롤러도 사용을 했거든요. 핑크 색깔 인디언 핑크?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제가 샀을 때는 에 이거는 99,000원이었어요. 세일하니까 한 3만원? 28,000원 얼마? 이렇게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가벼워요. 얘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조금 더 얇고 진동감도 어 나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얘를 갖고 갈 때가 더 있어요. 음. 우선은 파워플레이트 참고하시고요. 파워플레이트 거 보면은. 안내책장 당연히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들어져 있어요 충전 얘는 충전을 USB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충전하는 잭이랑 전원버튼이 있는 쪽이 있고요. 이를 전원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 불이. 그래서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1단, 2단, 3단, 세지죠? 이거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음, 그래서 전동품 롤러도 참 좋아요. 예, 얘네 근데 단점은 살짝 무거워요. 음, 무겁고, 하지만은 뭐 센터에나 집에다 놓고 사용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겠죠. 여행 갈 때는 캐리어에 넣기에는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요 자주 거 가지고 가기는 해요. 음, 색깔도 근데 핑크라서 이게 더 이쁘기는 한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은 요 땅콩볼. 얘는 파워플레이트 듀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음 맞죠? 빵 <웃음> 아, 얘는 빵 당연히 안내책자 들어 있고요. 음 얘도 이렇게 사용법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답터는 이렇게 usb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전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연결해서 충전하면 되고 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전원 버튼 이렇게 누르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불이 들어왔어 한번더 누르면 약한 거 전동 주물주물 시원해 2단계 3단계. 4단계는 리듬 있는 거. 저는 3단계가 제일 좋아요. 2단계 또는 3단계.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끔 이렇게 하면은 꺼지고. 그래서 퐁놀 이게 땅콩볼도 엄청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특히 무용하는 친구들 발바닥도 많이 풀고 어뭐 등이나 허벅지나 이런 데도 놓고 문대기만 해도 시원해요 근데 얘가 진동이 있으니까 내가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훨씬 편하게 이완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하고 솔직히 여행 갈 때는 얘도 무게감이 있어서 어 그냥 폼롤러 재질 가벼운 재질의 땅콩볼을 저는 갖고 다니거든요 얘는 이제 센터나 집에다 놓고 이용하는 그런 도구기는 하죠. 응. <놀람> 신선이 오게 신선이 오빠? 신선이 오빠? 이오이오이오이 오빠? 자, 자, 자, 자, 자,